안녕하세요 헤이든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마트 스토어 구매자를 위한 다운로드 가이드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매하신 후 도착한 메일 또는 네이버 톡톡에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창이 열리면 파란색 폴더 보기 버튼을 클릭 후 폴더 안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폴더 열기를 선택해주세요. 압축 파일의 경우 압축을 풀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파일은 구매하실 라이센스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 구매자를 위한 다운로드 가이드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